Good evening everyone. I'm Brian, producer of GBS, a foreign company news station in Korea. For four years until this year, we have completed the 2022 payroll, bonuses, and benefits survey for foreign companies in Korea, and we are very happy to announce it today. This year, we conducted a survey with a more systematic and verified survey system than last year. And from next year, we will upgrade the system so that users can participate in the survey without any inconvenience and announce more verified survey results. Announcer Kim Yuna of GBS will announce the results.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 외국 기업 뉴스 방송 GBS 김유나 아나운서입니다. 2022년도 주한 외국 기업 급여 및 상여금 실태 조사 결과 및 공리후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총 136개 기업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조사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조사였습니다. 조사 내용 요약과 참가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번 조사 대상에서 외국계 기업의 사무소 위치는 서울이 49%, 경기도가 26%였고 응답기업 중 종업원수 백인 이상 기업이 56%,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이 68% 참여하였고, 산업별 업종으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17%, 도소매 14%, 일반 제조업과 IT, 반도체 업종이 각각 9%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모기업 국가별로는 유럽연합이 47%, 아시아 지역이 27%, 북미 지역이 22% 순으로 응답했고, 한국의 투자 진출 형태로는 국내의 법인으로 진출한 독립자산의 형태가 49%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한 형태가 29% 대표사무소, 지점 등 기타 형태가 22%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주한 외국계기업 연봉 및 상여금 복리후생 실태조사 결과 보도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더욱 최선을 다해 양질의 검증된 조사 시스템으로 급여 및 상여 복리후생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코파서베이 팀 리더 한국아즈빌 인사팀 공연정 팀장과 로투스 베이커리즈 코리아 인사팀 차수훈 이사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황외국 기업뉴스 방송 JBS 아나운서 김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